새싹 기르기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기 땅콩 같은 경우는 어 아마 발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얗게 모습을 드러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을 보시면 요거 새싹고리는 지금 뿌리는 웬만큼 많이 자라준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굉장히 하나는 엄청 빨리 자라있네요. 한 2~3cm 정도는 자라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와와 잡아당겨 보면은 뿌리가 엄청 길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뿌리가 본인 줄기보다 몇 배로 더 길게 쭉 자라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2단으로 길렀던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새싹볼이 4일째 되는데 비슷한 정도로 해서 이렇게 새싹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옆을 보시면 콩나물. 콩나물은 4일이 되니까 벌써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만큼 길이로 컸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로 해서 수확해서 먹이면될것 같아요. 이렇게 4일째가 되면서 새싹보리도 자라고 있고 여기 보면 은 땅콩도 서서히 자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콩나물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콩나물 5일째, 그리고 새싹보리 5일째입니다. 뿌리의 상태를 보면 우리 보리의 뿌리는 이렇게 길게 나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콩나물의 뿌리는 그리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땅콩 새싹을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더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싹이 나오는 정도가 절반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5일 되었는데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네요. 아 어, 이거 물이 올려, 응? 물이 올려고 인데 그래. 뿌리가 나오기 시작한 땅콩은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두고요. 이 뿌리 방향이 되도록이면 아래 방향을 향하게 두습니다. 하면 뿌리는 아래를 향해 나가고 나머지 새싹은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게 땅콩 껍질을 벗기다 보면은 이렇게 알이 둘로 쪼개져 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한쪽이 싹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혹시나 자랄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대로 둬 봤습니다. 며칠 후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 변화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더 자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이번에는 일단을 투명한 통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밖에서, 밖에서도 이렇게 새싹보리가 자라는 것을 볼수 있게 뒀고요. 그리고 빈 자리에는 다시 새로 콩나물용 콩을 새로 시작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새싹보리와 콩나물용 콩을 함께 해봅니다. 새싹 땅콩 기르기 8일째가 되었는데도 요 땅콩은 새싹으로 자라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요 땅콩 새싹들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2층에는 땅콩 새싹을 어, 기르고 있었고 이렇게 1층에는 보리 새싹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벌써 8일 정도가 지나면서 이 새싹보리가 키가 엄청 커버렸어요. 보통 새싹보리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cm 전후로 해서 자랐을 때 수확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로 자란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지금 이 자동 새싹 재배기를 저희 안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싹이 자라는 정도가 빨리 된것 같아요 보통 새싹 같은 경우도 한 10일 전후면 보리 새싹이 렇게 자라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기 옆을 보시면 지난번에 5일 정도 되었을 때어 콩나물을 한번 수확을 했었고 그 뒤로 새로 다시 이렇게 그 뒤로 바로 채웠었는데 한 3일 정도 되니까 지금 또 콩나물이 자라려고 엄청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 3일 내로 쑥쑥 자라가지고 같이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채싹재배기로 이용을 했을 때 제가 사용하는 요 도구는 프로펠러 형식 이어 가지고 이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 채싹보리처럼 이렇게 길게 15cm 넘게 길게 자라는 것들 경우에는 요 프로펠러 끝부분이 자꾸 옆을 닿아 가지고 위로 뻗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싹이 이제는 굉장히 좀 많이 좀 강해진 부분도 있고 이제 수압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면은 이걸 이렇게 빼버리면은 분수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분수 처럼 나오는 방식이 되면은 이렇게 새싹 보리들이 꺾이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2단을 나눠 가지고 통에 뚜껑을 닫고 하다 보니까 요 새싹들이 많이 꺾였거든요 근데 새싹 재배기 중에서 분수형 처럼 나오는 것도 있어 가지고 그형 본인이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골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싹보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또 프로펠러를 어, 끝부분을 연결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 기르다 보면은 주변으로 물이 튀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물이 튀지 않게 좀통 같은 거나 그런 걸좀더 준비를 해 두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기 제품 같은 거 그런 게 물이 튀지 않게 주변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프로펠러 를 적용하지 않고 기르는 것은 어 새싹재배기를 보통 기르시는 분들의 방법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혼자 <웃음> 한번 적용을 해본 거라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보리를 더 길게 자라게 하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이 더 나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어,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 요렇게 뚜껑이 없는 상태로 두다 보면은 어 수분이 빨리 증발을 해서 좀 빨리 마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린 새싹이 있거나 할 때는 그때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형식과 뚜껑을 덮어두고 제법 10cm 넘겨서 어, 자랐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런 방법을 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산연도가 오래된 땅콩을 새싹 땅콩으로 기르다 보니까 어, 기르는 것은 비록 실패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 몇 개는 이렇게 뿌리 내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땅콩 새싹 전용 채반은 이렇게 보면 길이가 받침대의 길이가 좀 있어가지고 뿌리 부분과 줄기 부분이 음 나눠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굵은 채반 틈이 있어가지고 이 간격이 커서 뿌리가 어 자랄 때도 편하게 더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수확을 할 때도 에 쉽게 요렇게 보면 이렇게 음,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기나 뭐지 요 줄기 같은 게더 굵어버리면 그것도 좀 수확하기 힘들 때도 있긴 한데 대부분 어느 정도 뿌리는 어잘 견뎌 주는 것 같아요 땅콩 전용 채반에 땅콩 새싹을 기를 때는 되도록 여기 줄기 부분이 이 채반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뿌리만 잘 걸릴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수확을 할때 이렇게 쉽게 뽑을 수 있어서 더 편해요 하고 그냥 이걸 확인 못하고 그냥 두면은 이 굵은 줄기 부분이 걸려서 이거 꺼내려면은 이 줄기 부분이 약간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뽑을 수 밖에 없어요 이게 뿌리보다 이 줄기 부분이 굉장히 통통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만큼 0.5mm 보다 좀더 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이것은 잘 자라주지는 못했지만 은 이만큼이라도 확인을 할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남은 땅콩. 원들은 더 이상 새싹으로 기르지 않을 거예요. 올해 햇땅콩 뭐지? 햇땅콩을 새로 사서 새싹으로 길러 봐야겠습니다. 새싹 뿌리가 많이 자라서 요 새싹 뿌리를 어, 새싹 재배기에서 하나를 빼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햇볕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 실내에서만 계속 길렀던 거거든요. 그리고 통이, 어, 분위기 자라던 길이보다 더 작아, 길이가 더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서 많이 끊겨 버렸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뿌리. 뿌리 부분도 굉장히 엄청 길거든요. 이렇게 길고 촘촘하게 엄청 잘 자랐어요. 그래서 요 보리 부분 여기 몸통 여기 보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곳을 다 두고 이세싹만 저는 자르고 이 뿌리만 이렇게 둘러 나눠서 잘라줄 거예요.